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라벨즈랑 왁스, 그리고 요 작은 꽃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드라이플라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집에 장식을 해놨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라벨 카드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왁스를 녹이고, 이 위에 꽃을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조심히 왁스를 부어서 실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띄어내면 이렇게 예쁘게 찍혔습니다. 이 상태로 거꾸로 걸어서 말려주면 굉장히 예쁜 드라이플라워가 되더라고요. 일요 실링은 제가 이 펜으로 가볍게 데코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데코하는 펜은 페인트 마크인데 일반 문구점에서도 많이 팔거예요 저도 동네 문구점에서 산거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엄청 예쁘죠? 오 되게 예쁘네 이거 생각보다 좀더 예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졌어 이번에는 이 태그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드라이플라운드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이 투명한 글루건 스틱 글루 스틱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얘를 오야 사용할 만큼 자르고 <목소리> 이런 식으로 스탬프가 찍혔어요. 엄청 예쁘죠?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포장할 때 태그로 써도 좋고 아니면 다이어리 꾸밀 때도 이거 이대로 붙여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래거든요, 고래? 보이세요? 음, 너무 예쁘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드라이플라워 만드는 법, 미니 드라이플라워 만드는 법, 그리고 드라이플라워 활용해서 태그 만드는 법. 이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꽃이랑 실링왁스랑 활용하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예쁜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해보다가 예쁜 방법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은 계속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